학생이 소매치기를 잡았대요! 뭐? 어떡해? 이렇게 파바바박 달려가서 파바바바 이렇게 한 손으로 턱 잡고 턱 잡고 오! 날려버렸대요! 완전 신나는걸? 베리베리 대단해! 세상에 흉폭하기도 해라! 그 무지막지한 학생이 대체 누구야? 어? 그, 그게 퍼플퀸의 케이시인데요! 케이시? K씨? 샤링스타 17원! 최고의 소녀 퍼플퀸의 도전! 완전 멋진데?